아 여기는 강원도 강릉입니다. 아 바다 아주 진짜 예술이다. 아 어. 주문지랑 쌈물 풍물 시작. 이야 홍 와. 지금 요만큼이 만원인가요, 지금? 그러면? 응. 와 예, 네. 잘 주세요. 엄청 우와, 우와, 우와. 엄청나다, 우와. 와. 아니, 저 맨날 그 목포 쪽 시장만 이렇게 보다가 이 동해 쪽 시장, 수산시장 와서 보니까 되게 달라요, 보니까. 오. 자 다음 하나 무릎 두개 그리고 청어 두 마리에서 이렇게 해서 4만원 네. 자 이거 얼마치예요 이거 4만원이요? 6천원이요? 네 자, 회 세팅이 끝났습니다. 아, 자, 그리고 먹는 장소가, 아, 받아보이는 펜션. 아. 역시 회는 바닷가 인는 데서 먹어야 또 응. 회의 맛을 또 결정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 물론 뭐 맛있게 잘 뜨는 뭐 비, 비결이나 뭐 재료 자체가 원체 원물 자체가 좋아야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또 어느 정도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까 다 했던 멘트인데 다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마이크를안 떠가지고 아. 청어회, 청어회는 한쌈 싸봅시다. 가시가 청어회는 좀 많아요. 가시가 좀 많아갖고 전어 이런 거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는 입에 좀잘마실 거예요. 그 청어회가 굉장히 또 저렴합니다. 이 시장에서 네 마리 한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를 있어요. 좀큰 놈으로 청어는 혹시나 이쪽 주문진 쪽 오시면은 한번 시켜 드셔보시는 거좀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자자. 아 와. 와. 해를 여기는 아쉬운 것중 하나가 이 회를 빠른 작업을 위해서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물을 묻히더라고요. 나중에 좀 짜긴 하는데 물을 그 처음 해 이렇게 좀 물에 왜그 그, 그, 물이 좀 많이 묻은 회는 또 처음 먹어본데 와 아, 그래도 원치도 비가 좋다 보니까 아유, 좋네요. 아. 음. 안 익었다 <웃음> 아. 자, 자, 자, 자, 자, 나아 강릉 진짜 확실히 서해 쪽 바다랑 많이 달라요. 제가 있는 목포 이쪽 서해 바다랑은 빛깔이랑 지금 오늘 파도가 잔잔한데 아니 동해는 또 파도가 좀칠 때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네. 아 쭉 제가 살던 곳은 또 이게 섬이 굉장히 또 많이 보이는데 여기는 바로 수평선 딱 해가지고 아 여기 지금 해가 살짝 질러 그러니까 더 진짜 더대박이네아아 지금 제가 온 펜션이 시설 자체가 굉장히 뭐 훌륭한 그런 어떤 펜션은 아니에요 근데 앞아 분위기나 이런 것만큼은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친구분들이랑 좀 단체로 오시기에도 굉장히 또어 아 좋을 것 같아요 가서또 이렇게 또 주문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그래서 딱 떠가지고 비싸지 않게 이렇게 좀 많이 떠올 수있으니까 우정 여행 같은 거 아니면 뭐, 뭐 연인끼리 오셔도 분명히 좋고. 네. 그리고 여기 또 애견 동반 펜션이거든요.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제 강아지 데려와가지고 좀 음, 가진 데랑 좋은 시간 보내고 이렇게 딱저녁이렇게딱 한잔하고 하면 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음. 자, 자, 자. 아야 막회. 어. 아, 니 나 아, 초장 언제 먹나 혹시 궁금하신 분들. 네. 쌈장 옆에 초장이 여기 있거든요. 아 회를 딱다 다 섞어서 그냥 막혀 막혀. 네. 아. 음. 자한점한점 생선 이제 살 결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뭐 썰어 먹도 다 다를 거고 딱그회 자체 이제 식감만 즐기고 싶어하는 어떤 미식의 회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가는 횟집에서딱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감성의 회 같고 요런 거는 사실 그냥 막 회라고 막 그냥 어 이것저것 지표인 대로 딱 집어서. 어.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꽤 맛이 납니다. 예. 자. 이런 마켓 감성으로 해 가지고 딱 초고추장 하나 들 찍어서. 예. 아, 자자. 너 어. 가자. 아, 여러분들 이제 주문진 수산시장에서 막 설교해가지고 떠온 회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회는 먹어봤고 그리고 제가 또그 시장에서 기가 막힌 거 하나 본게 있거든요. 입으로, 예, 그 기가 막힌 해산물 먹는 걸로 에,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어,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, 입에서 만나요. 이게, 이게? 닭 오, 새우, 보아 새우, 요아 새우, 세아 새우, 보아 새우, 보아 새우, 이아 새우, 보아 새우, 아 새우, 보 새우, 보 새우, 보아 새우, 보만새이 보아 새우, 보 새우, 새우,